안녕하세요 생활의 꿀팁 뿐만 아니라 유튜브 꿀팁 대해에 전해드리는 어쭈비니의 빈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키네마스터 강좌 열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자막의 애니메이션 효과를 적용시키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키네마스터를 실행하고 플러스를 눌러서 16대 9 비율로 맞춘 다음에 이미지를 클릭해서 배경색을 선택합니다. 맨 처음으로 가서 레이어를 누르고 텍스트를 누릅니다 자막을 입력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자막색을 흰색이 아닌 다른색 잘 보이는 색깔 저는 검정색으로 바꾸겠습니다 색상을 지정하시고 체크를 하십시오 그리고 글씨체를 변경합니다 한국어 클릭하고 다운로드 받은 글씨체를 선택하세요 자 이렇게 입력한 자막에 애니메이션 효과를 적용시켜 볼 건데요 자막 애니메이션에는 인 애니메이션, 애니메이션, 아웃 애니메이션 이세 가지가 있습니다 인 애니메이션은 자막이 나타날 때 효과입니다 애니메이션은 자막이 유지될 때, 아웃 애니메이션은 자막이 사라질 때 효과입니다 인 애니메이션을 클릭하시고 서서히 나타나는 페이드 효과를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페이드 효과 속도를 조절할 수가 있는데요 아래 에 보시면 효과 속도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움직이면은 속도가 느려지고요 왼쪽으로 움직이면은 속도가 빨라집니다 왼쪽으로 움직였더니 속도가 빨라졌고요 오른쪽으로 움직여 보겠습니다 속도가 느려졌죠 자, 효과를 하나씩 클릭해 보겠습니다 팝을 우선 클릭해볼게요 다음은 속도를 빠르게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밀기 효과입니다 속도를 빠르게 해볼게요 슉슉슉 슉, 슉. 왼쪽으로 밀기 위로 밀기 아래로 밀기 시계방향 반시계방향 드롭 확대 축소 모아서 나타내기 타이핑 오른쪽으로 닦아내기 왼쪽으로 닦아내기 위로 닦아내기 아래로 닦아내기 팝 중앙에서 팝 아래로 팝 위로 팝 열리며 아래로 아래에서 나타나기 위에서 나타나기 오른쪽에서 나타나기 왼쪽에서 나타나기 고무 스탬프 다음은 애니메이션 효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느리게 깜빡이기 점멸 펄스 진동 분수 회전 프로팅 드리프팅 댄싱 비내림 효과 반시계방향 시계방향 마지막으로 아웃 애니메이션 효과입니다. 페이드 오른쪽으로 밀기, 왼쪽으로 밀기, 위로 밀기, 아래로 밀기, 시계방향, 반시계방향, 축소, 확대, 나누어 사라지기, 왼쪽으로 닦아내기, 오른쪽으로 닦아내기, 아래로 닦아내기, 위로 닦아내기, 스냅, 닫히며 위로, 스냅, 중앙으로, 스냅, 위로, 스냅, 아래로, 아래로 사라지기, 위로 사라지기, 오른쪽으로 사라지기, 왼쪽으로 사라지기, 정말 다양한 애니메이션 효과가 있습니다 상황에 맞게끔 효과를 적용하면 정말 멋진 자막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제 영상을 보기만 하고 실제로 해보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하루에 10분씩이라도 반복해서 연습하시고 본인의 걸로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